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드서프 크로스캐스트 2017년 아 이건 몇 년도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KS 버전입니다 KS 버전이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 좋게 뭐 지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외관상 보고 평가를 하자면 2017년 크로스캐스트 보다는 뭐 색깔은 그럭저럭 괜찮네요 2010년 17년 거 새로 만들기 전에 그 10년 크로스캐스트 하고 거의 비슷한데? 똑같나? 스프 색깔이 조금 다른가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버저 스프를 하나 더 주네요. 어 저는 뭐, 너무 좋아요. 버저 스프이 하나 더 주는 게. 가격은 한만원 정도 더 쌉니다. 이건 4,500번이 여러 곳에 봐도 품절이 돼가지고, 4,500번이 품절이 돼서, 5만 원대! 그런 것도 있던데, 4,500번이 품번 가장 적합하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4,000번도 충분히 좋아요 4,500번은 4,000번보다 약간 더 깊을 뿐이죠 4,000번 조차도 원툴 이에 원줄 묶기 그 했을 때 밑줄 감아줬던 것처럼 좀 촘촘하게 내가 합사 3호 4호를 쓸 거면 나일론 줄은 더 얇은 걸 감아주는 게 맞는데 무거워지니까 저는 나일론 5호를 감았습니다 다같네요 아, 색깔만 다르고 이 안에 옴기어를 잡아주는 축 그 녀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녀석은 아마 하나가 있을 거예요제 기억에는 2010년도 크로스 캐스트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음, 하나일 거예요 2017년은 이런 유격이 없죠 기격 축이 두 개라서 유격을 잡으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베어링 튜닝을 할 건데 로터를 분해해서 베어링 튜닝을 할까요? 아니야 그냥 있는대로 하죠 뭐 빡빡하게는 안 해놨나요? 아 지난번에 2017년 그거 쭉 그냥 깔아놓고 했더니 아무렇게나 그냥 막 깔아놓고 해서 원 직경이 큰 쪽이 이쪽입니다. 이쪽. 이 녀석 쪽.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뭐, 베링 튜닝 뭐 이런 거 하시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언제 또 쓸지 모르니까. 베링이 달았다거나. 어 뭐, 그러면 당장 쓸게 없잖아요. 자, 부싱이 하나. 이 녀석 쪽에 두개 나오죠? 라인 눌러어이 녀석 뛰려고 했더니 5,9,3 추아저 <웃음> 많이 들어도 돼요 하기 전에 이 녀석이 좀뻑뻑하더라고요 튜닝 해놓고 그 환상적인 릴링 릴링감 그런게 안 나와 그런데 사용하면 할수록 분명히 베링 튜닝한 릴링감의 값어치를 하게 될겁니다 처음에는 비싼 그리스들 그런거는 모르겠는데 저렴한 이녀석들은 처음에는 좀뻑뻑하더라고요자 이렇게 놓고 593이 두개 들어갑니다 두개 라인 롤러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코팅 해야 된다고 그리스 코팅 더 넓은 원쪽 이쪽이 이 잡아주는 베일 쪽이 아니고. 자, 하나 더. 맨 가슴이. 해보면 해보실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습니다. 하고, 볼트. 형동하시 이건 꼭 채워주셔야 되는 게, 원리는 그거죠? 볼트를 조여도, 롤러는 조여지지 않는. 자, 확인하시고. 자, 웬만큼 꽉 조였는데, 롤러는 잘 돌아갑니다. 이건 뭐, 그냥. 어 이쪽에 넣죠? 조금 더 뻑뻑하네요, 이 녀석이. 뺄때 힘든 게, 내구성은 좋아. 그렇더라고요 그냥. 지난번에 이 스프링을 괜히 보냈어 제가 오랜만에 듣다보니까 윈드서프는 또 저런게 아니죠 드래그 없으니까 당연히 저 드래그 나게 해주는 장치가 없겠지 스프링 와셔가 있고 황동 와셔가 있고 자 그대로 뺐습니다 출고할때 그리스 많이 발라놓네요 와우 그리고 자 스프링 와셔 한쪽을 밀리지 않게 이쪽을 밀리지 않게 잡고, 이쪽을 연장을 사용해서 툭 미시면, 저를 이링보다 더 골치 아프게 한 녀석이 이 녀석이죠. 자, 푸실 때 적당한 힘, 요 부분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조이실 때 비슷하게. 똑같죠? 뭐 틀릴리가 있나? 2017년도 크게 보는 것 같아 왜 빼느냐? 원기어 뒷부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윈드서프 그 녀석하고 똑같네 언네이까지 빼 볼까요? 언네이의 안쪽 부싱 자 이쯤 해두고요 핸들 풀러 넣죠 뭐, 구동원리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다똑같이뭘 메인 기어가 있고 이건 뭐 브레이크 역회전 방지 그거고 공댕이 부분 공둥이 커버, 부싱 보이시죠? 일단 1, 2볼. 원네이까지 3볼. 뜯진 않았습니다. 핸들 축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볼베어링은 3볼. 원네이 하나. 총 4볼이겠죠? 이 녀석도. 제일 짧은 녀석이 요 녀석이네 핸들 아랫부분 음, 딱 보이네요 핸들 부싱도 보이고요 요 녀석이 원기어를 타고 다니면서 중심축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부분인데 축이 하나 더 있었죠 2017년권 483 베어링이 완전히 쏙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이 튀어 나와 있죠 원기어가 2010년 극해든 2017년 극해든 원기어를 잡아주는 이 축 부분 부싱인데 이렇게 톡 튀어나온 녀석들은 뒤에 힙카드가 안쪽에 벌써 여러번 말씀드리는데 이 홀말고 그 옆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게 부싱만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축을 잡아주는 그게 아니고 이것처럼 많이 튀어나와 있을 때는 윈드서프에 다 했다시피 이 녀석도 지금 앞쪽에 부싱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녀석도 부싱이 있고 이 부싱이란 것들이 그리스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마모가 돼서 유격이 살짝 생긴다거나 돌릴 때 유격도 유격이지만 원투 릴이 좀 크잖아요 대상어종이뭐 붕장어들 많이 잡으시잖아요 안하고 그런 녀석들이 초반엔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막 끌고 갈 것처럼 어 대물이다 했는데 중간, 중간이 채안 돼서 약간의 초반이 지나고 중간에 쭉 달려오다가 수면 위에 가까워지면 또 힘을 한번확 쓰고 대물이면 강도가 굉장히 그게 셉니다 7,8,9자 정도 되면 그때 강제집행 할때 이런 거에 자잘한 저항들 이런 걸 없애 주시면 강제 제압을 할때좀 편해지죠 편한 거보다 릴링이 부드러운데 오히려 힘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빼볼게요 안에 베어링 하나 더 있죠 자. 날라갈까봐 빼놓습니다 자 472.5 472.5고 483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아무튼 이것도 베어링 튜닝 10, 15, 4요 녀석이 쏙 들어가면 안 돼요 쏙 들어가면 누르질 못하죠 뒤에 커버가 외경을 좀 들어간 입구만 좀 넓히는 그정도로만 너무 많이 두면 또안 되고요. 조금만, <웃음> 조금만 긁어내서 자리만 잡으면 되는데. 걸리죠? 중심축에 물려서 자 이제 걸립니다 이 센터는 중심축이 자연히 잡아줄테고 케이스에 이 녀석은 걸려있을 거예요 키걸리로 닦았어요 이물질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자한번더 끼워보고 사실 가공은 되게 좀 쉬운데 새거다 보니까 그냥 막하기가 싫어서 줄도 좀 대보고 이렇게 합니다 앞쪽에 부싱 보이시죠 2017년 극회는 빼지는 않았지만 윈드서프는 뺐죠 이 녀석을 드릴로 가공을 해서 자 보이시나 똑같이 472.5 이 녀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드릴링을 해서 깊이가 조절이 안 되고 너무 얕으면 좀더 파시면 되지만 너무 깊었다 그러면 이 녀석이랑 비슷한 뭐 아무거나 두께를 맞춰 줄 정도로 이 튀어나온 부분만큼만 표현할 수 있게 그런데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 뒤쪽에 중심축에 워셔라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472.5 넣고 이 뒷부분을 베어링을 밀어주고 이 힙가드가 베어링을 밀어주고 있는 그건데 너무 속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중간에 넣으셔야 되겠네요 바깥에 넣으면 좀 밀어주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 묻어있는 그리스가 묻어있는 거라서 10 15 4 핸들축 작은 부싱 쪽 베어링 부싱 대신에 10 15 4 자, 핸들에 하나 넣습니다 라인 롤러 다음에 세 번째 이쪽에다 발라줄까요 이쑤시개로 조금이나마 펴주고 47 2.5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거. 움직이지 않게 축 잡아주는 이 녀석. 자, 어느 정도 중심 축이 돼서 잡아주죠. 그러면 핸들 축 하나, 원 기어에 두 개, 그리고 라인 롤러, 다섯 개. 3 플러스 원 볼인데, 어, 4 볼에서 다섯 개 넣어서 9 볼로. 편의 했습니다 그냥 쭉쭉 조립해 볼게요 만듦새를 보면 이핀 하나 때문에 2017년 크게가잘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다른 건뭐 외관, 에어로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라인 감고 물 먹어 봐한 100g, 200g 차이나지 않으면 에어로터 크게 그렇게 뭐 없어요 이 녀석은 이런 모양이겠죠 그 원기어 이동축 고거 하나 때문에 만듦새로서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죠 베어링 있습니다 윈드서프 크로스캐스트 17년 KS 똑같나? 세대가 오우 자, 좀 기다려 니네 순서가 아니야 자 이렇게 길 타고 다니는 거예요 대충이나마 펴주고 메인 기어를 넣습니다. 요, 요거 요 요거 스프링처럼 생긴 강선 요 녀석이 요기 이걸 왔다갔다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릴 푸시 있으면 요 스프링도 방향이 이렇게. 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 녀석, 요 녀석 사이에 들어가게. 염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커버 닫고. 자, 이 중에 제일 짧은 거. 짧은 녀석이 밑부분. 나머지는 길이가 다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요 녀석 빠져나올까봐. 베어링 빠져나올까봐. 힙 가드. 백 가드. 요 녀석 먼저. 핸들이 윈드서프는 지난번에 2017년도 크로스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죠 알리에서 오고 있는데 그 녀석 오면 윈드서프는 무조건 튜닝 할 겁니다 핸들은 요 녀석 조일 때 목, 넥 부분이 쏙 들어가게 원네이 베어링의 외경 쪽이 물리게 베어링 넣고 그 다음에 베어링 중심축 움직이지 않게 하는 부싱 그리고 모양대로 그대로 조여 주시고 튜닝 하시고 기름칠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시면 좋은 성능으로 보답해 줄 겁니다 밑에 패킹이 있어요 여기도 염수 들어오지마라 하고 그 녀석이 닿으면서 엄청나게 꽉조으시면 소리도 좀 나고요 너무 꽉 조이실 필요 없어요 이 너트가 돌아가지 않게 저기 있잖아요 그 볼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게 있잖아요 한방에 좀 가자 한방에 아이 진짜 넌 진짜 나랑 친해질 수 없는 녀석이 너도 맞다고 하는 거야. <웃음> 알고 보니, 핀셋이 적군이었네요. 뭐, 세개 돌릴 필요는 없지만, 기분 좋은 릴링감. 자, 다되갑니다두 장이죠 이거? 좀더 들어야 되는데 브리스를 좀더 보충을 하면서 아마 상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고기를 걸었을 때 저에게 편한 릴링인가 보다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겠죠 라인 룰러 베어링 2개 그리고 핸들축 베어링 15,4 자 5,9,3 5,9,3 1 0 5 4 그리고 원기어 후축 요게 472.5, 요게 483에서 5볼을 추가했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요? 어 크로스캐스트와 크로스캐스트 KS 그리고 구형 2010년형 그리고 그거 2010년보다 그 이전 버전 그 녀석까지 써 봤는데 지금 만약에 저는 원래 가성비를 따지니까 모양도 컬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다만 작년에 나온 신상품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원기어에 축이 하나 더 있어서 이런 유격이 없습니다. 원기어에 꽉 물려서 근데 이 녀석은 축이 하나죠. 있는데 이 녀석은 자 우리가 릴링을 할때 세워서 하지 낚싯대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릴링을 하진 않잖아요. 이 루어릴도 아니고 항상 위로해서 하니까 그런 유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만듦새는 2017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에어로터도 해가지고 약 30g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축도 하나 더 있고 모양도 더 이쁘지만 이 녀석을 넘진 못합니다 왜냐? 갔는데 원줄에 손실이 있어요 원줄이 깊이 감겼다가 어딘가에 제가 회수를 하다가 중간 여 같은 데가 있었어요 스크래치 같은 게 발생해서 밑걸림 때문에 챔지를 하다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면 낚시를 아예 망치게 되죠 보조스풀은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더 필요한 게보조스풀입니다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 녀석입니다 과거의 크로스캐스트는 2010년 그거는 보조스풀 주지도 않았어요 이 녀석을 덮을 수 없고 더군다나 만 원이 더 쌉니다 튜닝 해보면 힘 닿는 부분에 회전이 잘 되니까 댐을 제압해도 큰 차이도 없고요 드랙력이 녀석이 10kg 크로스캐스트가 15kg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하고가 수컷이 450cm, 암컷이 최대 맥스가 90cm, 그렇게밖에 자라지 않는데, 암컷 안하고, 붕장어가 힘 얼마나 쓸것 같나요? 7자 이상, 9자, 수도 없이 잡아봤습니다. 드랭력 15kg, 너무 차고 넘쳐요. 놀래미, 우럭, 근해에서 나온 녀석은, 물론, 모 대회에 갔을 때, 5자 놀래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 녀석조차도, 이 녀석이 10kg, 드랭력 10kg면, 차고 넘칩니다. 광어다운샷에 검색을 해보니까 드랭력 5kg짜리로 팔자 광어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광어 손맛 작지만은 보니까 붕장어랑 똑같더라고요. 중간에 그냥 쭉 달려오다가 막판에만 힘 잠깐 쓰고 처음에 턱 하고 붕장어가 그보다 힘을 더쓸 겁니다. 드랭력은 10kg와 15kg, 10kg 도채다못 씁니다. 어마어마한 드랭력이에요. 꽉 잠궜는데 라인 터질 지연정, 이 녀석이, 미리 망가질 정도는 아니니까, 10kg, 15kg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선택의 폭이 있다면, 2017년 크로스캐스트와, 크로스캐스트 KS버전이 있다면, 저는 미련 없이 스프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쌍포! 구비한다 하면, 당연히 이거 하나, 17년 그거 하나죠. 스프이 호환이 됩니다. 자, 드그를 뿜니다. 2017년 크로스캐스트예요 뭔가 뭐 드랙 이런 것들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둘다 엔트리급입니다 조금 더 좋고 에이.. 너무 그런 거 따지면 자쏙 들어가죠 드랙 노브 이녀석 케이스 드랙이니까 노브조차도 호환이 되죠 이 녀석을 이렇게 빼보면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은근히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자, 똑같습니다. 호환 되죠? 굳이 말씀으로 안 드려도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쌍포를 구성하시려고 하면은, 두 대를 한대한대 한대 하셔서 보조 스플까지 있는. 그게, 그게 가장 좋은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색깔도 괜찮아요. 이거 쌍포! 그럼 스프리 하나 없잖아. 이거 쌍포! 스프리 톡 차고 넘치네요. 그리고 옴기호의 중심축 자둘 가격에 만원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서로 서로 좋은 장점만 을 취해서 쌍포를 구성하신다면 두 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포라면 중심축 하나 외관이 KS버전의 스프를 넘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